먼저, 인간이 되어라. 먼저, 인간이 되라. 좋은 인맥을 만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간성부터 살펴라 이해 타산에 젖지 않았는지 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고쳐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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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하지 마라 한번 인맥으로 만났으면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백년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만나라.